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한번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하며 안전하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4월 4일 화요일 아침예배 성삼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그은 30을 대세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세상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의 이 밭을 사서 야근의 묘지를 사왔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늘렀을 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유다는 예루살렘의 정제대를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을 지도자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이후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죠. 대제사장들은 그 은으로 밭을 사서 낙은의 묘지로 삼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요. 오늘은 사렌드리니 예수의 토의 유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송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중간에 가론 유다의 자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유대 조마 총독 빌러도에게 송치한 것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의결한 직후죠. 당시 사내들이은 예수님을 처형할 의견만 하고 또한 사형을 집행할 집행권이 없었기에 비라더에게 송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예수님이 로마에 위협이 된다. 로마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런 거짓된 누명과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처형에는 타락한 구약 성민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세계에 패권자를 썼던 로마 정부가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사단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쳐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전략임을 우리가 좀볼수 있어요. 또한 가론 유다의 자살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내용과 11절과 연결되니까 아마도 이 유다의 자살 사건은 삽입되어 있는 사건, 그러니까 삽입되어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처럼 가론 유다의 이 자살 사건을 굳이 여기에 삽입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넨드린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송치한 기사, 즉 1절과 2절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기사 11절부터 26절 내일 본문이죠. 이 사이에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인된 뒤의 그 사형의 의결이 얼마나 허위이고 조작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특히 가론 유다의 자살이 무지한 예수부터의 피를판대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의 악한 계략으로 잡혔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탐욕과 오판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론 유다가 자살이 라는이 비극적 방법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 또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모 말씀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새벽에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의논을 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내들이 고백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동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이 되는 중재인이라고 속이면서 빌라도에게 넘기죠. 3절부터 4절까지는 공예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것을 보고 유다는 스스로 이제 누이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정제감과 자책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판돈 은선십을 인 대제상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 갖다 주면서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유다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고, 죄의 고백도 엉뚱한 대상에게 둘이 웅실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라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만 불구하고, 그는 단순하게 이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풀려고 한 결과 온전한 재의 회개와 또한 온전한 돌이킴이 없이 단순하게 일처리로만 관점으로 다가갔더니 결국 그는 사제의은총을 누리지 못한 것이에요. 4점부터 10절까지 유다가 후회와 자책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그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어요. 그자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맺어 우리 주위에서도요 자기 잘못을 괴로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되고요. 끝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들어줄 때그 생명이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당시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은 차가운 태도로서 그를 맞이했어요. 오히려 그 정제감과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의 방법으로 자결한, 자결이라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기억합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을 죽게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특별하게 오늘날 마음과 정신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잠잠하게 듣고 주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것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함께 되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보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3절과 4절에서 그 내용을 한번더살펴보기 원하는데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은산십을 대세상들과 장도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제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라고 고백해요. 이런 기록에 보면 마치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한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뉘우치다 라는 이 헬라우는요. 메타 말라데이스라는 이 단어로 후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들 회개한다 라는 이 헬라어는요. 메탄노에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본질적인 돌이킴이에요. 어떤 울고 짜고 눈물 흘린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지만 가론 유다의 행위는요. 뉘치 즉 제의 결과에 대한 감정적 후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후회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 감정으로 눈물로 어떤 합소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께서 정죄되어 사형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다가 막상 예수님이 사내들이 의해서 판결이 되고 사형이 의결되자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후회되었을까요? 몇년 동안 동호동락했던 예수님 그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후회를 넘어 다시 돌이켜 공동체로서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고 함께 기도하고 죄 도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며 울부짖으며 또한 삶으로서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너무나 차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후회를 회계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후회와 회계는 분멸하게 구별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과 어떤 뉘우침의 수준이나 회개는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단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 결단하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도들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에 취해 있는 삶이 아니라 돌이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돌이켜 즉시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우리가 3제가 4절에서 한번더알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영이 없이는 사람은 후회할 수는 있어도 온전한 회계로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가론 유전은 회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 후에 회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온전한 회개가 아닌 후회에만 너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깨닫게 하신 것이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온전한 회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번 부인했던 후에 닭이 울자 주의 말씀이 떠올라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기억하기만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기억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마시고 늘 사모함으로 성령 안에서 늘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예수의 태우으로추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그 참되고 기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사하여 주시며 거룩한 보호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박하고 강직하고 그런 억울함만, 후회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우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또한 국률과 역사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터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었던 충만 역사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